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제가 플린이라는 브랜드의 어딕션 벨벳 틴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름이 조금 생소하시죠? 저도 처음에 별 기대 없이 써봤다가 놀랐던 틴트였는데요 제가 벨벳 틴트를 좋아해서 많은 브랜드의 틴트를 사용해봤지만 이 플린 어딕션 벨벳 틴트가 지속력과 착색력도 좋고 특히 매트한 벨벳 제형인데도 입술에 각질 부각이 없어서 블러 처리되듯이 발리는 느낌이 입술 모양도 예뻐 보이게 만들어져요 색감도 흔하지 않은 느낌의 텍스처와 너무 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만 원도 안 되는 게 정말 미쳤습니다. 더 길게 설명드릴 거 없이 얼른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플린 어딕션 벨벳 틴트는 총 12컬러인데요. 이중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5가지 컬러만 보여드리려고 해요. 대부분 웜톤 분들에게 더잘 어울리는 컬러지만 몇몇 색상은 쿨톤 분들도 예쁘게 소화하실 수 있는 색이에요. 그리고 저는 웜한 컬러여도 예뻐서 그냥 바르고 다닙니다. 좀더 쿨한 컬러가 나온다면 당장 구매할 각 잡고 있어요. 먼저 101 시에나 컬러는 코랄 핑크 느낌의 맑은 레드 컬러예요. 레드립 더크인 저는 5종 중에서도 제일 마음에 들었던 1순위 컬러였어요. 플린 벨벳 틴트가 거의 웜한 컬러인데 이 색이 은근히 핑크빛이 올라와서 쿨톤도 예쁘게 바를 수 있고 탁함이 없는 고치도의 맑은 레드라서 얼굴빛을 화사하게 만들어줘요. 전 처음 발라봤을 때 뭔가 보정한 듯한 그림 같은 느낌이 너무 예뻐서 놀랐어요. 요즘 진짜로 자주 바르고 다니는 찐템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송보송하게 발리면서 입술을 부드럽게 물드는 느낌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두번째 컬러 원앤올리는 차분한 오렌지 컬러로 시에나 컬러보다 오렌지 빛이 좀더 강렬한 컬러예요 저는 오렌지색이 정말 안 받아서 보통 립 추천을 드릴 때 오렌지 컬러를 잘 추천드리지 않는데 이 색은 완전 쨍하지도, 탁하지도 않은 오렌지 레드에 가까워서 저처럼 오렌지 컬러가 너무 안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도 예쁘게 바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차분한 톤의 레드 컬러예요. 시에나 컬러에 비해 비교적 채도가 낮은 살짝 탁해진 레드인데 쨍한 컬러가 잘안 맞거나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딱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예요. 세련되고 시크한 느낌을 줄때 발라줘도 좋고 가벼운 화장에 데일리로 막 바르기 좋은 레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풀립보다는 그라데이션에서 바르는 게 흔하지 않은 색이라 오묘하고 예쁘더라고요. 네번째는 차분한 브릭로즈 컬러예요. 살짝 탁한 톤의 웜한 코랄 빛을 띠고이 색상 역시 그라데이션 했을 때더오묘해지는 컬러감이 너무 예뻤어요. 언뜻 보면 그냥 웜한 톤의 브릭 컬러 같지만 보면 볼수록 핑크빛도 살짝 보이는 게 컬러만 보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해요. 저한텐 아쉽지만 찰떡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색이 너무 예뻐서 가끔 기분전환 겸 바르고 다녀요. 웜톤 분들에게는 정말로 추천드려요. 마지막 컬러는 흔해 보이지만 흔하지 않은 베이지 핑크 컬러예요. 평소에 베이지 컬러는 단독으로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 색상 역시 베이스로 바르고 있는데요. 이 색상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텍스처가 부드럽게 번지듯이 발려서 자연스럽게 오버립하기에도 좋고 무엇보다 컬러가 너무 예뻐서 눈화장에 힘주는 날에는 단독으로 바르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뷰를 끝내기 전에 틴트 착색력을 보여드릴게요 보통 제가 사용해왔던 타사 벨벳 틴트들은 아무리 착색력이 좋아도 대부분 젤틴트와는 달리 남아있는 색이 거의 없이 입술 중앙부에만 희미하게 착색이 되었는데 플린 벨벳 틴트는 리무버로 아무리 닦아도 입술 전체적으로 붉게 남아있었어요 그동안 착색 잘되는 벨벳 틴트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너무 고민했었는데 이제 자신있게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플린 어딕션 벨벳 틴트 리뷰를 마쳤는데요 제가 사용해서 좋아하고 만족했던 만큼 여러분들도 제 리뷰를 보고 이 제품을 써보셨을 때 만족스러우셨으면 좋겠어요. 9,800원으로 이런 퀄리티의 립을 발견하고 알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